도시공사가 동구 안심뉴타운 자녀용지를 선착순 수의계약 분양 중이다. 안심뉴타운 용지는 전체 199필지 중 147필지의 분양을 완료했으며, 분양률은 74% 수준으로 공동주택용지와 일반상업용지 일부는 이미 공급된 상태다. 현재 대구 도시공사가 공급 중인 자녀용지는 총 52필지로, 그중 준주거 시설용지가 45필지다. 용적률은 400% 이하이며,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다. 3.3제곱미터당 단가는 600만에서 870만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하다. 일반 상업용지 5필지, 유통상업용지 1필지, 문화시설용지 1필지 또한 공급 중이다. 일반 상업용지는 필지당 평균 면적이 561제곱미터이다. 3.3제곱미터당 단가는 790만에서 810만원 수준이며 용적률은 700% 이하로 최고 10층까지 지을 수 있다. 안심뉴타운은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입지를 자랑한다. 동호, 유라지구, 혁신도시 등 주가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종합시장, 대형마트, 안심창조밸리 등 문화, 생활시설도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으로 손꼽힌다. 최근 대구 외곽을 순환하는 4차 순환도로가 전면 개통하면서 대구 지역 어디로든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율하, 신기, 반야월역 등 도시철도 1호선과 가까워 유동인구의 유입 또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.